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컨설턴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한 성공 포인트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성공 포인트는 과거의 노하우 그리고 테크닉은 일단 버리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항상 변화합니다 시청자들도 변화하겠죠 시청자는 특히 더 빨리 변화합니다 1년에서 2년 전에 시청자와 지금의 시청자의 이 마음은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전의 노하우는 이미 구식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5월 15일 이후부터 유튜브도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아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변화하였습니다. 코로나 등 생활습관이 바뀌었거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면 시청자의 인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따라 유튜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훌륭한 동영상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변화하는 것 유튜브에 광고를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광고주가 바로 유튜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유튜브라는 시장과 바로 시청자의 의식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3년에서 4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바로 유튜브나 유튜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튜버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유튜버라고 하면 이야 대단하다 어떤 채널을 운영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해서 이상한 것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치료원이라고 한다면 뭐 병원이라고 한다면 치료에 대한 이야기 에세틱이라고 한다면 어떤 미용에 대한 이야기 어 카운셀러라고 한다면 카운셀러 셀링에 대한 이야기 컨설턴트라면 어떤 컨설턴트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 등 장르에 따른 고객의 니즈가 바로 요즘은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만 바로 시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터도 변화에 나가지 않으면 이제 점점 그 크리에이터 수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고객도 변하고 니즈도 변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유튜브 시장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